자 이렇게 파프니카 퀘스트까지 모두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부터 이제 아이템 레벨업을 진행해야 되는데요.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강화를 해야겠죠. 장신구는 강화되는게 아니니까 이쪽 방어구하고 무기를 강화시켜야 됩니다. 자 강화를 통해서 아이템 레벨 1340까지 찍어야지 다음 메인 퀘스트가 열리고요. 그 전까지는 이제 여기 적혀있는 가이드 특히 가이드 중에서 보상에 이렇게 골드가 적힌 거를 먼저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골드가 강할 때꼭 들어가기 때문에 골드가 많이 써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장신구가 아마 파프니카를 전부 다 클리어 하시게 되면은 아이템 레벨 1100짜리 요걸 아마 받게 될거예요 이게 영웅 3티어기 때문에 우리는 장신구는 요걸로 바꿔 줄 겁니다 그거 끼고 있던 장신구는 그냥 이렇게 분해해 주시면 되고요 자 골드를 벌기 위해서는 아까 가이드캐스트에 골드 버는 거하고 이제 에포나 의뢰 가장 중요한 게 매주 이 에포나 의뢰를 전부 다 채우는 거거든요 매주 수요일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이 70포인트를 다 채워야 됩니다 자 요걸 채워야 되는 이유가 이제 미니맵에 있는 여기 골드 상점 있죠 여기 골드 상점에 가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에포나의 증표 아까 제가 말한 그 의뢰를 다 하시게 되면은 이 증표로 받게 되는데 이 증표로 바로 골드로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F나의 증표를 꾸준히 해주시는게 중요합니다 자, 단축키는 Alt, J를 누르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여기 검색해서 돌파석을 검색합니다 그중에 뒤에 있는 요세개 3개, 여기 세개가 가장 클리어하기 쉽거든요 여기 세개를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지역이 파푸니카에사는게 아니고 다른 대륙으로 가야 되거든요 페이튼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페이튼 그래서 넘어가기 전에 일단 여기서 할수 있는 강화 재련을 통해서 한번 싹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 p c 마크 중에 여기 망치 망치 그림이 있는게 장비 재련 강화하는 곳이고요 보이시나요? 명예돌파석이 필요합니다 어? 개수가 지금 하나도 없네 두개밖에 없구나 제가 아마 지금 신규 유저가 아니라서 추가 보상이 안들어온 것 같은데 오...일단은 없네요 그러면 일단 무기를 먼저 해야겠네요 자 강화는 어 등급에 상관없습니다 아무튼간에 15단계 어 15강까지 전부 다 찍으시면 되고요 나중에 장비 계승을 통해서 다른 장비를 옮길 수가 있거든요 강화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끼고 있는 이 희귀 장비에서 바로 강화를 하셔도 됩니다 자 제가 지금 명예 파편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강화를 못하니까 그냥 바로 여기 1일 임무하러 가야겠습니다. 자 떠나기 전에 우선 파푸니카에 있는 가운데 자 여기죠 여기 파란색깔 파란색 스퀘일로 와줍니다. 여기서 귀한지 등록을 하시면은 f 2에 귀한의 노래를 사용할 때 바로 여기 있는 니아마을로 오게 됩니다. 자 출항 준비를 먼저 눌려주셔가지고 일단 항구로 가줍니다. 자 여기서 다시 입항하기로 들어가시고요 자, 그다음 에 이쪽에 전기선이라고 있습니다. 전기선. 전기선 승선을 통해서 페이튼 어디 있지? 여기죠 페이튼행. 페이튼행으로 가줍니다. 그러면은 좀 세계 지도 보면은 여기 있거든요. 파푸니카 섬. 페이튼까지 바로 가게 되고요. 어 직접 배로 가면은 한참 걸리죠. 그래서 전기선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저희는 점핑으로 여기 캐스트 다 넘어왔기 때문에 자스퀘어홀 전부 다 활성화 되어있고요 먼저 해야할 일이 있습니다 자 검은 매들의 안식처 요거 향나무에 화분에 물주기 요거 먼저 합니다 자 위치가 여기 구석이거든요 자 여기 물주는 걸로 이제 이 일을 시작하면 되는데 어, 매번 왔다갔다 귀찮잖아요 그래서 r t W 누릅니다 비프로스트 여기 미니밴 밑에 있는 여기 비프로스트 이 버튼을 눌러서 또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현재 위치를 저장합니다 뭐 대충 뭐 F나 시작 지점 이런 식으로 뭐 저장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이동을 누르시면 아까 저장했던 여기 위치로 바로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부터 스타트해서 바로 이페이트에 있는 이에프나의레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고요 자 그다음 위쪽 지역에 가서 기도를 하시면은 그냥 완료가 됩니다 기도 모션이 완전히 끝나되고요 끝났죠? 하나 완료 그다음 2번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자 여기 오셔서 F6이라고 적혀있죠 F6을 누르고 여기 적혀있는 파수꾼 숙배 파수꾼한테 이렇게 던져줍니다 그럼 바로 완료되는거예요 끝나고 마지막 3번 자 여기는 각 자리가 있어요 여기 맵보시면은 지역 많죠 각 자리별 한사람이 차지하고 있는겁니다 그래서 누가 여기 먼저 하고있다 싶으면은 다른 자리로 가주시면 되고요 자, 전부 다 완료가 됐네요 자, 완료하게 되면은 칼라자왈로 돌아와서 퀘스트 완료를 하시면 됩니다 킨셀한테 말을 걸어서 하나 완료시키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여관 주인한테 또 퀘스트 하나를 마지막 완료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에포나울에 하루 세번할수 있거든요 한 캐릭터당 세번이고총 아홉 번할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1일 최대 남은 개수가 아직 6개나 남아있어요 이건 이제 부캐릭으로 만들어서 또 채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린 처음에 좀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맨 밑에 3개만 먼저 받으시고 요걸 일단 하루에 들어오시면은 제일 먼저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간 의뢰도 있어요 주간 의뢰는 다른 거보다는 카오스 카오스 던전을 먼저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이렇게 에 F나 의뢰에 대한 자세한 진행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은 애포나 의뢰 말고도 매일 해야 되는 컨텐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